여러분 코로나 시작 이후로 이 마스크와 손닦기 그리고 손소독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? 저도 코로나 시작 이후로부터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요. 손도 열심히 닦고요. 그리고 손소독제도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개인 말고 여러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 그런 외부에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잡이를 만지잖아요 그럴 때 항상 소독제를 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나요? 얼마 전에 제가 커피숍을 갔었는데 이 손잡이에 커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버는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항균커버였어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항균커버는 99.9% 세균을 킬 죽일 수 있고요. 그리고 단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되게 경제적인 또 제품이라고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일자형 원형 손잡이 커버입니다. 이 제품 외에 25파이, 32파이 제품도 있고요. 손잡이 외에 자동문 버튼 커버, 엘리베이터 버튼 커버, 감는 방식 커버 등 다량 주문 시 고객 맞춤형 제작 가능합니다. 손잡아 모든 제품은 은 항균커버입니다. 은은 전통적으로 고급 항균 물질로 알려져 있고 구리보다 항균력이 뛰어납니다. 게다가 무독성으로 인체에 무해하죠.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손잡이들이 두 장씩 들어있어요. 요거는 원형 손잡이, 요거는 문손잡이에요 재질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? 말캉말캉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요리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조리도구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게 지저분해지면 물로 닦아 주시면 되고요 날카로운 걸로 찢어지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 공용건물에 그 공용화장실분을 손잡이를 계속 만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제품이 원형 손잡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. 이게 되게 짱짱하거든요. 힘이 좀 가해져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요. 이렇게 늘어나고요. 또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나요. 손잡이 끼울 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손잡이에다가 물티슈로 한번 닦으시던지 아니면 소독제를 착착 뿌리신 다음에 이 커버를 씌우면 조금 더 쉽게 커버를 씌우실 수 있답니다. 이런 항균커버가 씌워져 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적어도 2차 감염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요거는 그리고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아요. 저 손이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항상 그 핸드크림을 발라야 하는 손이고 이렇게 지문인식 잘못 되는 손이거든요. 근데 문손잡이 같은 거 잡을 때 정전기 되게 잘 나는데 이런 게 씌워져 있으면 그런 정전기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여름에 너무 뜨거워지는 손잡이 겨울에 너무 차가워지는 손잡이 의 온도도 유지해 줄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황균커버 원형 손잡이하고 요 문손잡이 커버 두개 이렇게 한 세트로 다섯 분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URL을 제가 적어놓을 거예요. 그거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맞는 배송이 될수 있는 주소라든지 성함 같은 거 이렇게 적어주시고 사연 적어주시면 제가 그중에 다섯 분아 이분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신 분들께 이 제품 세트로 보내드릴게요.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